이조 마지막 경기 192 영국인 데일 선수와 일본 하브리거 테즈카 선수입니다. 파워파인트 천하제일 농구 대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상금 <웃음> 받으면 둘이 맛있는 데 가서 계속 뱉어지게먹는 <웃음> um, so um, so 프로 선수들의 요구에 의해 제작된 NBA 공식 인증 제품들은 오직 파워파인트에서만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시카고 불스, 보스턴 세틱, 댈러스 메버리, 뉴욕 닉, LA 레이컷, 휴스턴 로켓. 그리고 올 3월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마이애미 히트 팬분들을 위한 파워파인트 NBA 팀 에디션 제품이 3월에 출시됩니다. Coming soon! 자세한 내용은 파워파인트 홈페이지나 하단 링크 참고하세요. 굿이, 굿이, 굿이, 굿이, 굿 팬. 오. 와. 이데요. 와. 이데요. 아. 이데요. 아. 아이 베일도 쉽지가 않네. 아, 잘 막았는데. 오. 와! 와! 와! 와! 힘 좋고. 아. 아. 타임 아. 아. 아. 아. 아. 음... 아요아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e o n e going into it I was serious after losing my first one so for me it was just straight business I knew I wanted just to kill him um, and just be 이거를 누구를 타타도 없는 상황인데 경기는 어땠는지 한번 와주시좀 들어 자기가 장점이 주시를좀 아, 들어갔으면 이제 있었는데 이제 또 출시까지 안 들어가고 수비 하는데 힘을 다 썼고 순간만 출시 안되는데그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 모습에 저도 감동을 받았고 그 존경스럽다고 한번 저는 보자 붙자 다음은 예선 시조 마지막 경기 3대3 프로 선수 정현우 선수와 일본 농구 유튜버 코타로 선수입니다. 하지합니다 JAPAN 포인트가 세븐틴 어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정연우라고 하고 정연... 이름 정못된다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정연우라고 하고 키는1 8 3의 포지션은 가드입니다 1주간 소울에 박발합니다 <웃음> 지금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마 등록금을 쓰지 않을까 네, 봐 봐. 와, 좋았어. 와, 이번 봐라. 에이, 피니 와우 와와 또? 와 다 들어가네, 다 들어가. 와. 와, 드리블. 봐. 와. 와, 에이, 설마, 설마. 야! 야! 와,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다 今回まあそうっすねちょっと全然準備が足りてなかったというか集中力も全然足りてなかったんでちょっともう一回リベンジします期待っすリベンジコタ로ウおおコタロウおおコタロウおおコタロウおおコタロウおおコタロウおおコタロウお로コタロウおおコタロウおおコタロ 원프로 이제 풀어 갈라 했는데 생각보다 힘이 세지고 당황했었는데 잘운 좋게 해인 것 같아요. 다음은 예선 디조 마지막 경기. 몽골 청소년 대표 출신 다시카 선수와 전 KBL 프로 선수 김종근 선수입니다. 프로 선수리건 뭐 일반인이건 이런 걸 떠나서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누가 잘하든 못하든 이런 걸 떠나서 농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떨리고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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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굿 오, 오. 와감자 감자고. 오. 오. 오. 타임. 파이팅, 타임. 오, 감자 으 쳤는데요? <웃음> 저 지금 아팠을 게임에서 너무 토해가지고 영양분이 없을 거야. 아프었어, 토했어요. 와, 와. 오샤 오샤. 오. 굿이 굿이 굿이. 와우! 다 들어가네. 하이! 아, 첫 번째 판더 힘든 것 같은데? 멀리서서 아, 온같리서서 아, 아, 아, 아, 아, 아, 무조건 그냥. 다리 뽑아 <웃음> 그럴 때는 뒤에 손님부터 들어야지. <웃음> 프리아 힘이 센가 봐. 오. 오! 오! 오케이! 좋습니다. 1대 3. 1대 3. 예선 끝. 이진호, 테치카, 코타로, 다시카 선수가 탈락했습니다. 8강 토너먼트 대진입니다. 윤성수대 김종근 테크니컬팀대 정성조, 정현우대 대일, 올지오르식대 히트맨, 파워파인트 천하제일 농구대 8강 이제 곧 시작합니다. 오! 오! 오! 오!